저는 시늘출에 출연하는 아, 이건 이거 지금 이튜브를고이금 지금은 지금이거면지지 이거 지지지 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오늘 넷플릭스 더 글로리 제작 발표회가 있어서 지금 그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편한 복장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잔뜩 멋을 부리고 <웃음> 차에 탑승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또 이렇게 차에다가 카메라를 거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뭐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즐겁게. 노력을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안먹어가요 김밥을 요즘은 하나 꽂히면 한가지를 계속 먹는 편인데 요즘에 돈까스 김밥을 꽂혀서 돈까스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단무지를 제거하고 먹습니다 단무지를 별로 안좋아요 돈까스 김밥을 <웃음> 박성훈의 비하인드 저글로리는 월드와이드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런칭되는작품이고요이장 n 으로대안안 x 로 o c 과김김숙작작님님만만 u n 큰 화제를 몰고 있는 화제의 h e Dega, Angel, k i m u z u k 서 전재준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오빠 악역 중에 이 정도로 나쁜 놈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최, 최고예요? 아니요 최고 아니요 왜냐면 전재준씨는 응. 살인을 하지 않아요 <웃음> 전에 했던 나쁜 놈들은 그좀 비교적 인간적인 응. <웃음> 아이고야 아이고야 살인 네 예. 그렇습니다 서블놀리 응. <웃음> 택시가 지나갔어요 기운이 좋은데요? i k 대 o 납시다. k t 박 밥사를 위해서 특별한 카메라도 있잖아. 어. 백종원 선생님 어. 골목식당에서 사용하 i k t 요 아, 이거? k t o k TikTok, TikTok, t i 저희가 요번에 넷플릭스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이게 이번 시즈마스와 연말에 아, 넷플릭스에서 어, 더블홀리 원칭 기념으로 를 어, 선물해주셔서 이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션인 거 같아. 이 그럼 같이텀블블 그리고 어, 관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데 저희도 잘 나왔다고 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뭘또 있는데? <웃음> 뭐야? 뭐 <오. 웃음> <오. 웃음> 다시 아니, 입고 운동해야 되와아 <웃음> 이거 입, 입고 운동해. <웃음> 어, 잘어 입구나. 그거 입고 초밥 먹으면 되겠 어, 항상 굿즈에 진심이야 넷플레스. 박성훈의 비하인드 의 대가이신 김은숙 작가님이 복수극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에, 그런 어떤 변화와 도전의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싶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인물인데? 아 네, 재준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뛰고요. 오늘도 눈에 뛰고 있습니다. <웃음> 눈에 뛰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장 영감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2월 30일에 공개되는 더블룩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30일에 확인해주시고요